이것은 행주산성 뒤쪽에 있는 장군집이라는 코다리 전문집이에요 보니까 이연복 셰프도 왔다 갔고 여기 뭐허기환 씨도 왔다 갔네요 강호동 씨도 있었고 아 맛있는가 봐요 코다리 전문으로 유명합니다 아 이거 잘된 거네 연통에 외부 모습인데 그냥 가정집을 개조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. 코다리 장군집에 왔네요. 코다리입니다, 이게. 1인 반으로 나온 거고.